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프랜차이즈인 c a 브 l 티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이 다 돼가는 지금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명목을 이어 온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바로 c a 브 l 티 시리즈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하고 게이머들에게 물어본다면 1초의 망설임없이 모던어페어라고 입을 모아 말할만큼 모던어페어 시리즈는 솔직히 3은 별로라고 하지만 1,2,3 시리즈 모두 c a 브 l 티 팬들이라면 기억에 남을만큼 대작중의 대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c a 브 l 티 모던어페어의 리부트도 같은 제작사인 인피니트 워드가 제작하여 트레일러의 공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이번 작품은 근본 그 자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크게 호평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코 오브 듀티의 멀티야 맨날 거기서 거기고 이번 작품에서는 크게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플레이 위주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라 스토리상의 스포일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콜 오브 듀티의 싱글플레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야말로 싱글플레이 근본의 환상적인 귀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게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게임의 그래픽도 비약적인 상승이 있었으며 스토리 특성상 특수부대원일 땐 난전보다는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빛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라이팅의 사용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있어 노란색감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마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우르지크스탄에서는작전이 하기보다 난전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지만 카이를 플레이할 때는 대부분 어두운 곳에서 특수부대가 수행하는 작전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절제된 빛으로 인해서 상당한 몰입도를 선사해주었고 신의 한수였던 야간투시경 같은 경우도 그 더럽기만 했던 녹색 녹색한 야간투시경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야간투시경의 느낌을 잘 살려내어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주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총기 반동과 사운드도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의 콜 오브 디티는 전체적으로 총기 반 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절제된 사운드 덕분에 깔끔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었지만 다소 레이저총 느낌이 나는 소프트한 격발 느낌을 주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이 반동과 총기 사운드를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변경하였고 더불어 전체적인 환경음도 개선이 잘 되어 있어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총을 쏘는 느낌이 이게 내가 하던 코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무거워져서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스토리를 받쳐준 든든한 초석같은 역할을 잘 수행해주었습니다 이제 이게 단점이 아닌 단점이 생겨버렸다면 너무나도 풍부해져린 사운드 때문에 인이어 이어폰으로 최대한 생생한 사운드를 듣고 플레이하는 저같은 경우 는 한두시간 이렇게 깊고 무게감 있는 총기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머리랑 귀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뭐 이건 좋은 단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만큼 사운드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간걸 본의 아니게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기존 모던어페어 의 향수도 조금 무단하게 런던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장 큰 사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우르지크스탄에서 카림 을 도우는 알렉스와 영국 특수부대 사스 소속의 프라이스 대위의 옆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카 이렇게 두가지의 인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두 캐릭터의 흐름을 적절한 컷신으로 나누고 두 인물의 주요 활동 배경을 극단적으로 나눠놓아 확실하게 서로 다른 플레이어로 풀리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스토리 후반에 만나게 되어 같은 작전을 수행할 땐 서로 같은 목표를 위해 달리던 두 팀이 합쳐진다는 연출을 잘해줘서 깔끔한 스토리라인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 진행도 기존의 콜 오브 듀티 시리즈라면 좀더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연출 급박한 현대전 느낌과 전후회를 톡톡하게 다뤘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전후회도 전후회 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게 정당한가 비인도적인 무게는 똑같이 맞서는게 옳은 것인가 테러범의 가족은 인질이 되어도 마땅한가 라는 도덕적인 잣대를 계속해서 들이밀어 플레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스토리가 줄을 이루었으며 뿐만 아니라 너무 게임에 몰입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구간에서 선택지를 주어 어느 정도 게임을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게 도드라지는 부분 분들이 게임 초반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폭탄을 두르고 있는 인질의 폭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하고 제한시간 안에 해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수의 인질을 살리기 위해 난간 밖으로 폭탄을 실은 인질을 던져버리는 장면은 비록 급하고 갑작스럽게 지나갔지만 게임 시작부터 여러 의미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건 그래픽적인 면에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야간 투시경의 전투 연출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극대화가 된 대청소 미션은 런던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들을 처리하는 미션인데 어둡고 좁은 집에서 야간 투시경과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하여 한층 한층 천천히 적들을 제압하는 장면들은 어둠과 침묵이 주는 엄청난 긴장감 덕분에 솔직히 모든 미션을 통틀어 가장 몰입감이 높았던 미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후 이제 미국의 대사관이 테러 조직인 알 카탈라에게 털리는 대사관 미션은 2012년 주 리비아 미국 대사관 습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 13시간을 본다 만든 미션으로 광길 물든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대사관을 습격하는 장면은 정말 급박함을 잘 전달해주었고 영화에서도 있던 풀숲 사이로 돌격하는 적들에게 조명탄을 쏘면서 필사적으로 버티는 부분은 적절한 연출과 디자인으로 오마주를잘 하여서 상당히 재밌게 미션을 즐기게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사관의 비서인 스테이시를 탈수 시키는 부분은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없이 억지로 게임을 늘어뜨리는 기분이 들어 상당히 몰입도를 해치는 구간이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는 스테이시의 시점으로 플레이하거나 전혀 다른 진행방식을 가져갔다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죠 그리고 이번 코르브드티 시리즈의 유저평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향 미션은 러시아군이 생화학가스와 무력을 이용해 어른이고 알고 할거 없이 무차별하게 대학살을 자행하는 현장을 어린 시절의 남매가 빠져나가는 미션인데 지금 이게 냉전시대에 제작된 게임인가 싶을 만큼 거부감을 줄 정도로 너무나도 러시아군을 절대적인 악으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르브드티는 이렇게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스코어 기준 유저평점이 3점대를 유지하고 있죠 아니 진짜 인피니트 워드 이 친구들은 모던어페어2 노 러시아 미션때도 그렇고 개발팀중에 냉전시대에 소련에게 당한게 많은 사람이 있긴 있나 봅니다 아, 그렇게 러시아가 신나? 그 뒤에 알카탈라의 수장인 늑대를 잡기 위해서 그가 도망친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늑대수을 미션에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 화염병을 적에게 던져서 기름통이 터지면서 적들을 처치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불에 탄 적이 엉금엉금 기어오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짜 게임을 떠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연출과 동굴이라는 환경에 맞춰서 긴장감을 한껏 조성해놓고 정작 마지막에 자폭조끼를 해체하는 장면에서는 그냥 타이밍에 맞춰서 허공의 선을 툭툭 끊어지는 연출을 해서 해당 미션의 가장 긴장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제일 긴장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긴장되는 거친 숨소리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선을 끊는 손 점점 더 크게 들리는 타이머 소리 긴장감이 휘청거리는 화면 등등 충분히 몰입도와 긴장감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션의 마지막 부분을 날려버린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계속 미션을 진행하다가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새로운 작전을 위해 팀을 모은다는 프라이스 데이에게 라스웰의 팀 코듬을 묻자 141이라는 모던 어페어트에 등장하는 팀 이름을 읊으면서 다음 시리즈를 암시하면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엔딩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물의 처리 이후 뒷수습이나 후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너무 갑작스러운 엔딩이라는 조금 아쉬운 끝맺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뭐 그동안 수고한 전우들이랑 약간 가슴뜨거운 우정을 다진다던지 아니면 다시 되찾은 조국을 재건하는 장면이나 그런 장면 하나쯤은 넣어줘야 뭐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 아무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이제 연출이나 한글 더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한국어 더빙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우들이 연기를 물론 잘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몰입감을 방해하였습니다 물론 씨발이나 개새끼 같은 육두문자도 필터링 없이 사용하여 과격하고 리얼리티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성우들의 목소리 톤이나 연기들이 긴박한 전장 속의 군인들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냥 옛날에 TV에서 밤 12시 넘어 새벽에 해외 영화를 틀어주는 채널에서 더빙이랍시고 해서 내보내는 그 영상 딱그 톤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어 특유의 톤들이 다 죽어버렸고 막 긴박감을 올려주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더빙판 보는 느낌이었달까? 그리고 이제 더빙 퀄리티와는 별개로 한국어 기준 언어의 더빙이 너무 중구난방하여 조금 애매하고 몰입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아랍어를 쓰는 친구들은 고지 곧대로 알아듣고 다시 아랍어로 대답을 해주는 등 말을 하는 대상과 대답을 하는 대상들의 언어가 다르게 왔다갔다 하다보니 지금 이 캐릭터가 하고 있는 더빙이 아랍어를 더빙한건지 영어를 더빙한건지 러시아어를 더빙하는건지 혼선이 와서 스토리를 보는 중간중간에 몰입도를 떨어뜨려주었습니다 이부분 조금이나마 세밀하게 조정했다면 깔끔하게 관계체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관대하게 보면 꼭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이번 코르브 듀티 시리즈는 도덕성이라는 중추적인 주제를 잘 집어던지면서 전쟁터라는 웅장한 전장의 구현과 특수부대의 작전이란 숨막히는 시가전까지 상당히 완성도 있고 재미있는 싱글플레이였습니다 이제 그에반해 멀티플레이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한데 솔직히 콜 오브 듀티의 멀티는 시리즈가 바뀌어도다 거기서 거긴 수준이라 큰 설명은 굳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평가를 받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일단 현재까지 게임 구조가 너무나도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캠핑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애들 잡으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구석에 자리잡고 적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존버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왜 난리냐면 킬을 하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콜 오브 듀티만의 전통적인 시스템인 ttk가 이번 시리즈에 와서 상당히 짧아져 빠르게 키를 올리기만 하면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낮아졌고 건물 하나 뒤에 있는 적들의 발소리도 들릴 정도로 사운드가 매우 커졌으며 바뀐 ui 덕분에 피아식별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적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동네방네 쩌렁쩌렁 울리는 브리핑 사운드 때문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지만 적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피아식별 발소리 브리핑 사운드 삼박자로 나 여기있어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꼴이다 보니 너도나도 돌아다니지 않고 캠핑 질만 하게 되니까 게임 자체가 루즈해지고 전투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 재미없는 게임으로 흘러가버린다는 것이 현재 콜오브듀티 멀티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상전 모드는 기존의 콜오브듀티의 작은 맵과 빠른 템포의 느낌을 벗어나 훨씬 커진 맵에서 더 많은 적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덕분에 스쳐도 한방인 저격 소총을 너도나도 쓰는 바람에 밸런스가 엉망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통 켜놓고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밸런스 때문에 키마 유저의 비율을 가장 낮게 잡아 는 편인데 가끔 매칭이 이상하게 튀어 저같은 경우는 페드로플레이어였는데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키마 유저인 방에 들어간적이 있을 정도로 매칭에 문제가 많은 상태이며 때문에 크로스플레이를 꺼놓고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만큼 크로스플레이의 매치가 비정상적이었던 점도 게임의 점수를 깎아먹는데 한몫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콜오브듀티는 예로부터 싱글은 콜옵 멀티는 배틀필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싱글플레이로 인해 ip를 확장시켰고 멀티플레이가 별로인 것까지 완벽하게 고증을 맞춘 그야말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근본 그 자체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다 떨어져가고 계속해서 재미없는 미래전만 찍어내어 적잖게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가장 명작으로 뽑히는 모던어필 시리즈의 리부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현재 콜 오브 듀티가 가야할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했다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작인 블랙옵스4가 시리즈 최초로 싱글플레이 없이 출시를 했기에 더더욱 덧보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럼 안녕 <웃음>